말씀 잘 들었어 말씀 잘 듣고 도구나서 집에 와야 돼 이거 좋게 엄마 왔지 이거 좋 엄마 왔지 휴지 왔지 너무 좀닦고이성가이상가족 상봉하는 거같 이거 좋지 않어 좋게 도구야 오우좋게 아니잖아. 어쩌피 수술했잖아. 수술했잖아. 콧물 좀 닦을까? <웃음> 우리도 뭐 콧물 좀 닦자. 도리도리하네. 콧물. 콧물 닦았어요. 그랬어. 괜찮아, 괜찮아.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. 그지? 응. 그럼 얘 흥분할까 싶어, 서 선생님 이 30분이라 그러는데 얘 때문에. 오, 그랬어. 이쪽 발 올리고 싶어. 그래, 알았어. 엄마 오니까 좋아. 응, 응, 응, 응. 응, 응. 엄마 또 올게. 네, 오래 있으면 너무 흥분해서 기빨개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. 응, 그랬어. 오. <웃음>